예쁜 누나. 정혜인, 손혜진의 키스 후회 안하게 잘할게 다정. 뉴스 속보. JTBC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손혜진과 정혜인이 키스했다. 7일 방송된 사회에서 지나는 회사 일로 출정에 가게 됐는데 준희와 동행해 데이트를 즐겼다. 진아와 준희는 처음 시작하는 연후 연인과 다름없이 데이트를 즐겼다. 예쁘다고 칭찬하며 사랑을 키웠다. 진아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걱정된다고 했다. 준희는 이래도 된다며 믿음을 주었다진나는내가내 손을 잡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떡하지? 라고 물으니 준희는 죽지 나한테. 절대 후회 안하게 내가 잘 하겠다고 약속했다. 준희는 추워하는 진아에게 옷을 벗어주지 않았다. 대신 그를 품에 안았다. 준희는 어쩜 이렇게 품에 쏙 들어오냐며 진아를 귀여워했다 이어 그에게 입을 맞췄다. Thank <laughs> you.